네, 안녕하세요. 뉴스 영화 앨런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예요. 출처는 CNN이고요. 어, 여기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제 앵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oronavirus crisis, the media really has very little media to work with, M meaning very few pictures of the front lines. 네, 들으셨나요? 처음에 이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en, when it comes to the coronavirus crisis,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위기 관련해서, the media has a little media to work with, very few pictures. of the front lines 프론트 라인에 관련된 사진들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다. 여기 few를 쓴거 보이시죠? a few가 아니라 few니까 그런 사진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프론트 라인이라고 하면은 최전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전선의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privacy rules and hospital restrictions and ethical concerns all mean that it's hard to show the viciousness of this virus here though is 들으셨나요 the viciousness of this virus 이 바이러스의 vicious 아, viciousness 악랄함을 어, 보여주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privacy rules and hospital r e s t r i c t h i c a l concerns. 뭐 a l All mean, 의미합니다. It's hard to show the viciousness of this virus. 이바이러스의 악랄함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여주기 어려운 이유가 이 사생활 보호, 뭐 병원의 제한, 그리고 윤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Here, though, is a rare exception. Uh, this is a series of heart-wrenching photos. 네, 지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고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줬어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here though is a rare, rare exception. 이 드문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사진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Uh, this 네. this is a series of h e r t e n o t s e r i e s o n s e r i e s c f s e r i e s of series of heart-wrenching photos. 아, 마음 아픈 사진들 여러 장입니다. From from 하면서 장소가 나와요. from 어디에서 찍은 장소. showing uh, doctor 누구누구, and his colleagues.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caring for COVID patients. COVID, COVID은 코로나 바이러스 주일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다음은 어디 어디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들어 볼게요. 맞는지 한번 이번엔 주위에서 음. a series of photos 얘기하고 from 장소를 얘기하고 showing 사람들 얘기하고 careful covid patients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 봅시다. Uh, this is a series of heart-wrenching photos from United Memorial Medical Center in Houston. 네. 정확히 들으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제 다음 사진들을 어, 환자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나요? 여기서는 이제 돌아가신 죽은 환자들 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Body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 했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s the are into body bags, the bags? 는미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 시체 보관 가방에 as the d e c e a s e d are placed in the body bags. the d e c e a s e t h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들을 body bags에 저 어, 보관을 하고 and staff m b e r s c a r e zip up 네, 스태프 멤버들이 이바리백을 지퍼로 올리죠. o 어, 네 너무 끔찍한 사진들이에요. 죽은 시체를 바리백 예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도 and there's barely a minute to pause. pause는 뭐죠? pause는 잠깐 쉬는 거죠. 잠깐 쉴 1분조차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there's barely a minute to pause. 쉴 시간조차 없다. before moving on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체들을 담고서 음, 의료, 의료진들은 쉴 시간도 없어요. 왜? Before trying to save the next life. 그 다음에 그 생명들, 이 의료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음 생명들을 또 구하러 가기 정, 그, 가야 기전그가 되는데 그런 생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숨쉴 1분조차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Before trying to save the next life. 네, 들어보겠습니다. photos are rare and they're important. Journals i are pressing for more access to more ICUs to show this reality. But most of what we see uh, all across television and online are the numbers, a slew of statistics, a barrage of broken records. These headlines capturing an exploding number of cases and hospitalizations and deaths telling but not really showing. Hey. Uh, these photos are rare. 매우 드물지만 important.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진들은 되게 중요, 드물지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요즘 날의 뉴스 기사에서는, 헤드라인에서는 the numbers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앵커가 무슨,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journalists are pressing pressing. for more access to more ICUs. 이 ICU는 중환자들,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이 입원 치료 어, 받고 있는 집중 치료실을 ICU라고 하죠. 그래서 기자들은 프레스는 이제 누르다. 압력을 가, 어, 얘기할 때도 pressure라고 하죠 아, press는 누르다 인데 아, pressing for는 요구하다 라는 얘기예요기자들은 어, ICU에 대한 more access to more ICU 어, 더 많은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to show this reality 이 리얼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ICU에 갈수 있어야 갈수 있어야지 사진, 포토스, 포토스를 쓸 수, 이런,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JOURNALISTS ARE PRESSING FOR MORE ACCESS TO MORE ICUS TO SHOW THIS REALITY. 다시 한번 이 부분 들어볼게요. JOURNALISTS ARE PRESSING FOR MORE ACCESS TO MORE ICUS TO SHOW THIS REALITY. 네. BUT MOST OF WHAT WE SEE uh, ALL ACROSS TELEVISION AND ONLINE ARE THE NUMBERS. A yeah, but most of what we see all across television and television and online, most of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거 대부분은 all across uh, television and online, 어,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all the numbers, just uh, numbers, 숫자 들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숫자들이냐면, a slew, a slew of statistics, statistics, a barrage of broken records. 네, 여기서 a s l o e of s o l e 라는 거는 대량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량의 통계, 통계 숫자들 그리고 of는 빗발치는 세례, 폭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a barrage of q u e s t i o n s 이라면 빗발치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 barrage of broken records 이 broken records는 고장난 음반 레코드 음반처럼, 고장난 음반처럼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 하는 것을 말하니까 이제 되풀이 되는 세례 폭격 그러니까 어, 되풀이 돼서 하루에 몇 명이 어 확진자가 생겼고 그런 숫자들을 숫자들을 되풀이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뉴스에서 죽음 몇 명이 죽었고 하루에 몇 명이 죽었고 하루에 몇 명이 걸렸고 그래서 these h e a d l i n e s 뭐 capturing 어쩌고저쩌고 cases 뭐 확진자 수, hospitalizations 뭐 입원자, d e a t 어몇 명이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 보여주고 있지만 telling, 말해주고 있어요. but not really showing.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숫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동영상을 봤는데 어, 여기서 question. 어, 뉴스에서 앵커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photos. 2번, statistics, cases, numbers. 네, 정답은 1번이겠죠. 포토스 이런 넘버스나 이런 몇 명의 확진자 수 이런 것보다 포토스 photos, 아 포르스로 사진으로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은 확진자와 죽은 환자 수등 숫자로 된 통계들만 보여주고 있고 실제 환자들의 모습과 죽음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 매우 어렵다 언론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사진으로 담아 보여주는 것이 드물다 라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냥 헤드라인에서 숫자들로만 얘기로 통계들만 보여주고 있다 했죠 이 뉴스를 끝까지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은 중요한 중점 내용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뉴스 뒷부분에서는 이제 사진으로 보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은 숫자로만 접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코로나 위기의 심각성 아까 viciousness 이 악랄함에 대해서 잘 느끼고 어 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짧게 현재 뉴스, CNN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를 어, 한국어 해설과 함께 봤는데요. 음, 뉴스는 여, 열심히 듣고서, 청취하고서 어, 앵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캐치해내도록 계속 연습해봅시다.